<웃음> 자, 그래도 어, 교재 19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것이 이와 같이 손을 오른손을 거울에 비추면 왼손에 거울이 나타난다는 그림 7의 2가 보이지요 거울상 관계에 오른손과 왼손과의 관계가 있다 지금. 유산, 젖산 여기에서 보는 이 두가지도 거울상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191페이지에 들어와서 191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거울상 이성질체는 어떠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만약에 거울 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이게 입체 이성질체이기 때문에 이 평면에서 구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실제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맞춰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까. 자, 만드는 거는 이따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기서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는데 자, 이론적으로 보충을 할걸 거울상 이성질체는 물리적 성질은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리적 성질은 똑같은데 그 물리적 성질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혼합물 그냥 여러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을 때 순수한 물질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 그 분리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녹는 온도가 다르든지 끓는 온도가 다르든지 아니면 용해도가 다르다든지 뭐가 달라도 물리적 성질이 달라야 분리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성질이 똑같다 얘기야 그러면은 물리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결론은 그러면은 분리는 해야 되겠어 분리는 해야만 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분리해야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으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하고 원 상태로 회복을 시키면 됩니다. 자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물리적 성질에서 하나가 딱 같은데 뭐가 같으냐 하면은 같은 게 아니지. 이것도 다르지. 자 평면 평광을 회전하는 방향도 다르다 이 말이야 평면평광을 회전하는 방향이 다르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평면평광 설명 전에 이제 나오는 것이 카이랄분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카이랄분자가 뭐냐 거울상 관계에서 서로 겹쳐지지 않는 분자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평, 평광면을 평 회전시키면 그 물질을 우리가 그 분자를 광학활성 또는 카이랄 분자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학활성이 있다 아니면 카이랄 분자다 이 말은 이 말은 평면 평광을 회전시키는 뭔가 회전 값이 존재한다. 회전 값이 존재한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거울상 이성질체 50대50 혼합물을 만약에 혼합물을 두면은 그 혼합물은 사실은요 이름을 이렇게 부를게요. 자,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이름 부를게 언더라인 하세요. 라세미 혼합물, 호남물. 혼합물입니다. A와 B가 섞여져 있습니다. 자, 라세미 혼합물은 평면 평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실험을 해 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예요 자 거울상 그 이성질체인데 자, 오,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평면평광 예로서 15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고 그 다음 좌회전성은 왼쪽으로 15도 회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에는 우측으로 50도 돌렸는 게또 좌측으로 50도 돌려버리니까 실제로는 평면 평광이 안 돌아가는 같이 돌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같이 측정이 돼요 실험을 하면 그렇죠 이 경우에는 좌회전 우회전성의 거울상 이성질체가 50대 50 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상태다 무조건 평광면이 안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어 아, 이거는 카이랄성이 없구나 광화활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자 일단 라세이 혼합물이라고 그러는 내용이 나왔다 자 그걸 기억을 좀 하시고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 됐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 평면 평광이 뭐? 평면 평광이 무엇일까?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자. 자, 7의 3. 7의 3. 97 페이지를 자, 열어서 편광계 광학 활성의 측정 편광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패러그래프에 평면 편광이라 한다 그때 뭐를 평면 편광이라 하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자 빛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진동하는 파으로 파장 파동으로 기술한다. 빛은 진행 방향의 직각인 무무 무한한 수의 평면 상에서 진동한다. 무슨 말이 굉장히 어렵다, 그죠? 가능한 모든 평면상에서 진동하는 빛을 편광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평면 중에 한 평면상에서만 진동하는 빛을 평면편광이라 한다. 자 이겁니다. 자 밑에 자 예로서 자 위쪽에 여기에 여러분들 전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전구가 캄캄한 이 교실 안에서 여기에 불빛이 사방으로 사인파를 사방으로 방으로사 그리면서 빛이 전달돼 나갈 거예요.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빛이 전달해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사방 360도 각도로 빛이 다이 사인파를 그리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 편관계라고 그러는 어떤... 이, 이런 거물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거물망에서 만약에 이 거물망을 이렇게 통과해서 갈수 있는 빛이 있고, 방향이 다른 빛은 이 거물망에 다 걸려버려요. 자, 보입니까? 빛이 360도로 다 사방으로 빛이 전파가 되는데, 요 평광계라고 그러는, 자, 이렇게 뭐, 짝짝짝짝,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만 진동하는 빛만 골라낼 수 있는 평광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평광계에서, 평광계의 그 살을 뚫고 지나간 빛만 여기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원에서 뭐, 뭐, 360도 각도로의 사인파로 전파되는데, 평면 평광계에 딱 통과할 수 있는 빛만 딱 저쪽에서 모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은 어때요? 여기서 왔는 빛은, 자, 평광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사인파로 진행되는 빛만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이, 이걸 평면, 그한 면으로만 진행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평면편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평면편광을 어디에? 자 여기 보세요. 자 편광에 거쳐서 편광을 얻었습니다. 자, 얻었는 이 빛을 시료 속에 시료 속에 담고 있는 시료 속에 셀을 통과시키면은 자이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 시료가 만약에 우회전성이다면 이 빛을 갖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돌립니다. 좌회전성이면 이렇게 돌립니다. 자, 이와 같이 평면 평광을 우측으로 돌리냐 좌측으로 돌리냐 이 방향만 다르다. 이것들이 거울상이있었죠 놀랍죠? 자,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다른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자, 이것이 우회전으로 해서 만약에 이 각도가 30도다 그러면은 우측으로 30도 돌렸는지 아니면은 좌측으로 330도를 돌렸는지, 어떻게 할까? 맞죠, 그죠? 우측으로 30도 돌렸는지, 좌측으로 360도 마이너스 30도, 그러니까 330도를 돌렸는지, 어떻게 할까? 자, 그 얘기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시료 농도를 두 배를 해버리면요. 은 이 각도가 어느 쪽으로 변화되냐, 그거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면 평광을 돌리는 방향이 다르다. 다르다. 자, 이걸 가지고 좌측으로 돌리면 좌회전성. 자, 좌회전성. 레버로테토리에서 L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우측으로 돌리면 우회전성 D 또는 플러스로 표현을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는데 뭐 D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L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나올거야 그러면 아 이거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는구나 평면 평강을 평강을 우측으로 돌린다 좌측으로 돌린다 딱 기록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각물질에자 이겁니다 평면 평강 돌리는 각도가 미리 다 조사되어가지고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각도는 측정각도를 시료 간의 길이와 시료 농도에 따라서, 다르, 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각도를 시료 길이와 농도로 나눠가지고, 자, 값을 구해서, 구해둔 값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값을 보면은, 아, 이게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를 갖는구나 자, 이거 정도만 이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러는 걸 여러분 책 속에 200 201 페이지에. 중간에 A, B, C, D 보입니까? A, B, C, D A, B, C, D 자그 관계가 보세요 A와 B는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C와 D도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맞죠? 201페이지 A, B, C, D 보여요? A, B, C, D의 A와 B는 거울상 이성질체다. C와 D도 거울상 이성질체다. 그 다음 A, B, C, D는 실제로는 분자식 쓰면 다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은 A와 C 관계, A와 D 관계, B와 C 관계, B와 D 관계는 무슨 이성질체일까? 그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체 이성질체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부분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관계가 아닌 이성질체를 우리가 부분입체 이성질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자. 부분 입체 이성질체 또한번더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202페이지에 넘어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냐 하면 은 주석산입니다 다른 말로 타르타르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포도주스나 타르타르 크림 여기에서 타르타르산, 주석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청량음료로도 많이 씁니다. 자, 주석산 구조식을 써보면은 자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지금 자 e, f, g, h 자이네 개를 우리가 주석산에 주석산에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인지, 부분입체 이성질체인지, 자, 주석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분자, 주석산 구조식을 한번 써보자. 자, 주석산 구조식은 202페이지, 202페이지에 202 나와 있는 주석산 노트에 여러분들 각자 주석산 이성질체를 그려보자. 주석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COOH. 됐습니까? 카복실산이 있고요. 카복실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알콜기, 알콜기, 여기에 수소, 수소. 자, 일단 이거 하나를 썼습니다. 여러분, 책에 이거 표시를 뭐라고 했노? A, B, C, D. 그럼 자, 이걸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합시다. A라고 표현을 하고, 자, 주석산 노트에 뒤쪽에 보입니까? 그러면은 자 탄소 자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일까? 그러니까 카이랄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가 네 개가 종류가 다르냐 같으냐를 살펴보자. 자이 탄소에 수소 알코올기 카복슬기 나머지 이거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카이랄 탄소입니다. 그 다음 수소, 알콜 카복슬기 나머지 이거 네개 다르죠? 이것도 카이랄 탄소예요. 그러면 카이랄 탄소가 몇개 있어요? 카이랄 탄소가 N옥에 있으면 은 이성질체가 몇개 있냐 하면 2의 이성 4개 네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4개 네 4종류 네 됐습니까? 4종류 네 지금 내가 A 하나 썼습니다 나머지 B C D를 여러분들이 노트에 기러가세요 혼자서 안 되면은 같이 팀으로라도 기러가세요네 개. 네 종류. 자,